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일반법 10개 재물 받치고요. 그 다음에 강법을 갑니다. 자, 재물 갑니다. 자, 여러분 재물 가요. 렛츠고. 자, 재물 갑니다. 재물. 자, 재물 10개 출발해요. 자, 사이따마 원파치. 아.. 오! 아마이 마스크 또 나왔네 아마이가 또 나왔네요 이게 좋은 재물일까? 아마이가 또 나왔는데요 자 아마이가 한개더 나왔어요 자 지금 이거 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 그럼? 아 씨. 자! 갈게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오 야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시크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좋을거 같아야야씨 나왔어 히어로야 일단 히어로야 야 일단은 히어로야 와씨 나왔어 나왔어 어씨 떨려 떨려 떨려 하츠맡기라고? <목소리> 와야씨 <우와! 목소리> <작다. 목소리> 와! <웃음> 와 미쳤다. <웃음> 와! 미쳤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와! 와! 와! 야 오늘 야 오늘 누가 S S R 나온 날이라 했어. 야. 와, 야이부상댁 간다. 와, 연소덱 버려야 되네 이거. 와, 미쳤다. 이거 확정. 이거 몇 번이었어? 앙츠마키, 앙츠마키, 앙츠마키, 앙츠마키. <웃음> 와, 진짜 앙츠마키. 와, 앙츠마키. 나는 절대로 앙츠마키 못 얻을 줄 알았어. 야. 행운이 함께 했다. 행운이 함께 했어. 야. 와, 앙츠마키 줘버리네 야, 씨. 와, 앙츠마키 줘버리네 자, 자, 자, 봅시다. 뭐야, 이건 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봅시다. 내가 몇번한 거야? 15번? 와. 나 지금 14회 차에 받았어, 14회 차에. 와, 14회 차에 받았어, 14회 차에. 갸꿀띠, 진짜. 이야, 씨. 와, 씨. 우와. 음. <웃음> 야, 진짜 놀랍다. 야, 난, 난 진짜 이렇게 무과금, 토생한다, 진짜. 자 이제 모기 볼 필요도 없죠 당장 갈아치워버려야죠 이거 자 조용히 하세요 자 모기 갈아치웁니다 이제 자, 여러분 이제 모기 드디어 갈아치울 때가 왔습니다 자 모기 복원각입니다 자 모기의 모든걸 복원합니다 자다 토해내세요 자 복원 어우 아, 먹은게 많아요 자 모기 토해냅니다 자 자 목이 다토합니다 자 목이 모건띠 자 좋아요 목이 다토했어요 자 전율의 앙치마키 전율의 앙치마키가 나한테 전율 띠 앙전율 띠 전율의 앙치마키 가자 앙치마키 가자 앙치마키 대 흐부키금이의 낭아 맡아가를 와아 그러네. 뭐 이거 CQ. 캐라 대나오시라. 도가 실어. 아 목소리부터 아주 상큼합니다. 아주 마음에 아주 와닿죠. 아 얼마나 목소리가 귀엽습니까? 제 이, 앞으로 이상형으로 하겠습니다. 초록머리 앙츠마키. 앞으로 제 이상형입니다. 자 초록머리 앙츠마키 개꿀티. 자 앞으로 저 이상형 앙츠마키. 앙츠마키. 뭐야. 앙츠마키, 전율의 앙츠마키. 레벨 우업 앙츠마키. 앙츠마키는 무슨 장, 무슨, 어이씨, 이거 안 되지. 아, 이씨 부족하네. 제한해제 활성, 활성, 활성니제한해제 와, 앙츠마키를 줘버리네. 아 목소리 너무 귀여워요 앙츠마키야개악플띠야 야, 목소리 너무 귀엽습니다 앙츠마키와 지금 목소리 너무 귀엽죠? 자앙츠마키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앙츠마키 기운 받았습니다 하비 채을 구독 안하시면들 구독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3,400명 기분 좋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 28명 필요합니다 28명 도와주세요 자 28명 도와주세요 자 28명 도와주세요, 자, 28명 도와주세요. 가자! 앙츠마키! 자 경지 2자 쫙쫙쫙 올라가요 자 경지 3자 앙츠마키 전율의 앙츠마키 개아꿀티 아씨 앙츠마키 와이씨 이제 내 계정을 어디가서 자랑할 수 있겠군 딱 앙츠마키 있지 그렇지 일단은 키울 수 있는 데까지만 키워놓자 전율의 앙츠마키 자 앙츠마키 쭉쭉 올라가죠 와 앙츠마키 아우라 생겼어요 아 앙츠마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앙츠마키 앙츠마키 크 아, 후부키도 갈아야 되나? 후부키도 갈아버릴까? 아, 초능력 희장 진짜 많네. 오, 맞네요, 이거. 다섯 개. 오, 이거 쓰자. 전환. 자, 앙치마키 조각 열 개. 하나, 둘. 개꿀디개꿀디개꿀디 자, 또. 아, 살까? 앙츠마키, 앙츠마키를 앙추, 위해 삽니다. 앙츠마키, 전율의 앙츠마키. 오케이, 개아플띠. 아, 이것까지 딱 해갖고 한번더 소탕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